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. 조금 이제 지금 잘 됐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. <웃음> <웃음> 가족들이 제 생각, 지금 응? 집에 있는 애기들 응? 제일 생각나고요.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? 지금요? 어... <웃음> 소맥 <소매칸이> 한잔. <웃음> <웃음>